근데 지금 제가 이거 슬라임 랜처 설치를 다 안해놨어가지고 잠깐 기다려주셔야 될것 같아요 어? 안 기다려주셔도 될것 같아요 일단은 한번 슬라임 랜처가 DLC가 나왔어요 여러분들 송 오브 더 세이버즈라고 요거를 한번 들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가지 지금 걱정하고 있는게 뭐가 있냐면 세이브가 잘 되어있는가가 지금 걱정인데 왜냐면 제가 저번에 언제 한번 고쳤거든요 컴퓨터를 그래가지고 있는 거지? 어 10만 있다 어 됐다 됐다 야 상황이 어떻게 됐었더라 그냥 다 까먹었어요 그냥 이게 뭐가 바뀌었나? 맵이 여기 어딘가 뭐 추가됐나 본데? 한번 가볼까? 그때도 제가 되게 부지런히 하긴 했어요. 그죠? 근데 슬라임 랜처 1을 조금 더 열심히 하고 끝내 가지고 그때 2가잘 생각이 안 나잖아. 상황들을 좀 보자고. 어머나? 어머나 세상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잠깐, 일단 얘네 과일 먹는 거 맞지? 어어어, 어, 어. 일단 좀 갖다 팔자야. 근데 문제는 투는 드론 없잖아. 어떡하지? 이거 구조도 다 까먹었어 이거 진짜 처음부터 하는 것처럼 다 다시 감잡아야 돼자 우리 긴축 재정에 들어갈게요 우리 슬라임들 지금 이렇게 낭비를 하면서 살면 안됩니다 우리가 지금 경제가 좋지 않아요 그래도 내가 이거 욕심 안내고 이런 식으로 좀 적게 적게 해놨기에 망정이지 지금 다른 농장은 보지도 못하고 이러고 있는 거야 지금 다른 쪽도 가봐야 돼 여러분 기억도 안나 어 쟤네 왜 저러니 쟤네 왜 저럴까 쟤네 왜 미쳐가지고 날뛸까 너네 처먹고 이거 처먹고 진정해 여기 어떻게 키우고 있었지 내가 여기 뭐하고 있었던데야 아, 물 슬라임이랑 민트 망고, 양파랑 여기 당근 동시에 기르고, 물 상추, 다 기억해놔야 돼. 물 상추, 각딸기, 큐베리. 여기는 완전 식량창고였네 드론 업데이트 안하나? 다음 업데이트는 그러면 드론 말고 안드로이드로 하자 테슬라 안드로이드 업데이트 바로 그냥 자동으로 해줘버려 슬슬 생각난다 약간 식량 기반의 운영을 했었던 것 같아 식량 기반으로 해서 약간 풍족한 운영을 했었던 것 같은 그런 기억이 나 아이 음악 너무 좋아요 여기도 각달기 키웠던 그치 쟤네 왜 저러니 쟤네 왜 저러니 쟤네 왜 난리니 아이고 미쳤구나 야 얘네가 미쳐버렸다 과일? 과일이.. 어성류성 먹어라 너네는 뭐 먹니? 꽃 꿀이랑 과일이야 너네? 이렇게 싹다 먹은 채로 내가 세이브를 하고 갔다고? 암만 그래도 내가 이 정도로 책임감 없는 사람은 아닌데 지금 감다 그냥 잃어버렸거든요 감다 뒤거든요 다 죽었어 감이 여기 어딘가에 내가 텔레포트를 하나를 어? 저거 뭐야 AI? 안드로이드가 나왔나요? 어? AI가 바둑을 두자고 했다고요? 아 AI가 그러니까 지능이 있을지도 모른다 뭐 이런거 야야 이건 뭔데 열쇠 설계도야 드론의 아카이브를 열수 있는 오? 어? 올랐네 진공팩 업그레이드 획득? 어 일단 알겠습니다 아 잠깐 드론 이야기 나오길래 설레버렸네 여기를 한번 가보죠 그러면 여기에 되게 커다란 벽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막혀 있었거든 지난번에 지금 1이랑 2랑 완전 기억이 짬뽕이 돼버려가지고 아 어딘지 알것 같기도 하고 알것 같기도 하고 모를 것 같기도 하고 너무 좋다 여긴가? 간다 대박이야! 이 느낌이지. 진짜 환상의 나라를 여행하는 이이 느낌. 어, 이거 자원이잖아. 여기에 고르도가 있었던 기억이나. 파란색 박쥐 고르도 같은 거. 오랜만에 들어서 그런지 음악이 더 좋아진 것 같다 이렇게 막 웅장한 느낌까지 그래 저기야 저 엄청난 곳 저기 어떻게 열린 거 아니야 지금 와어이 웅장한 느낌 나 너무 기대하고 와버렸는걸 문은 아직 단단히 어? 그래? 아니야? 첫번째 메이저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엠버밸리의 해변가? 어디지? 우와 빨리 가고싶어 눈싸움한다! 그래서 여기가 어딘데 앰버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뭐야? 단순 직역해버리면? 호박이라고? 앰버가? 그러네! 어, 목이 들어있는 그돌 주라기 공원, 앰버, 화석 모기 화석 발견했던 그게 엠버잖아 맞아맞아 그럼 여기 어딘가라는데 진짜로? 잠깐만 이 섬! 상당히 수상해 가자! 으아! 아, 아니고 어? 아 아닌가? 원래 있었나 이거? 내가 발견을 못했던 건가? 근데 저거 어떻게 여는 거지? 원래 보통 이런 거 있으면 은 주변에 보석 꼽는 데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플로트 꼽는 데가 아니야 플로트 꼽는 데는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생겼거든 어? 찾았다 대박 미쳤다 역시 이거지 얘네가 저쪽에 아마 있었던 것 같아. 어? 잠깐만 저건가? 이거 같은데 그냥. 나이스야. 이게 어쩐지 점프대가 여기 있을 리가 없는데, 그렇지? 헌다! 야 대충 먹어. 자 정면에서 가자. 넵. 이럴 줄 알고 많이 갖고 왔어. 넵. 됐스 그렇지 어? 뭐야 이게 다야? 황금 저격을 추가할 때? 참뭔 소리야 저건 또 아니 야 이게 다야? 여기가 정답이 아니었어? 아 이게 틀렸네 잠깐만 아, 여러분, 엠버가 AMBER이 아니야. EM이야, EM. 그러면은, 호박색이 아니라, 잿빛은 어디야, 그러면? 잿빛이면 아예 약간 화산 쪽, 요쪽인가 보네. 여기, 여긴가, 여기, 여기, 이쪽? 너네 왜 갑자기 가만히 있다가 아는 척함? 뭐, 호박색, 호박색 할땐 가만히 있다가. 왜 맞는 정보 나오는 거 같으니까, 은근슬쩍 편승함? 제가 날리는데? 제가 날리고 있다고 아 그러면 여기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솔직히? 여기 너무 적합한 장소인데 이 사람들 센스가 뭐 올라가는 곳이야 여기 <웃음> 아 근데 이렇게 위에까지는 안 만들어놨을까 아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여기 이렇게까진 아닌데 이거 오바야 이거는 너무 등산했어 지금 너무 흥분해가지고 순간 어! 뉴스노 아일랜드 텔레포터 로케이션 새로운 눈섬 텔레포터의 위치 나는 찾았습니다 비밀의 굴 폭포 뒤에 있는 어? 고르도 크리스탈 슬라임이 있는 폭포? 폭포가 어딨다는 거야? 아니 그림이라도 하나 붙여주지 씨. 잠깐만 야, 나 우리 애들 너무 새카맣게 입고 있었는데? 아니, 근데 진짜 인간적으로 드론 안 내줄거면 멀티라도 해달라고 누군가 집에서 일하고 있어야 될거 아니야 이게 어떻게 인력 하나로 가능한 일이야, 이게 이게 착취지 그러면 애초에 가는 거 여기 위로 가보자 아휴. 스타를 고르도 걔가 있던 데가 이런 데 아닌가? 아, 아 점프대구나 여기 그니까 점프대 가리고 있지 않았나 우리? 옛날에? 그치? 근데 막 포포 안쪽 뭐 이러지 않았어? 이 안쪽에 공간이 있나? 어? 잠깐만 잠깐 이거 뭐야 이거 방금 내가 본거 아까 무슨 워터펄 어쩌고 뒤쪽이라고 잠 <웃음> 어디야 여기? 원래 있었나? 와우! 이게 지금 용암이랑 얘가 얘 뭐야? 회색 어쨌든 회색 닭쥐 오 좋아 좋아 더 먹어 더 먹으라고 더 먹어라 어! 무서워요. 어나나나 순간 무서웠어. 대박. 와. 와. 어 o no, no, no, 아, 오, 오, 오, 소름 끼쳐. 소복 눈 봐라. 와 미쳤다. 여기 어디야? 아, 아예 이 위쪽이었구나. 우와, 대박이다. 이렇게 이어놨네. 참으로 놀라운 발견이야. 빙하다 빙하 와 목화 슬라임?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나가 우와 우와 우와 오로라같이 와 나무가 오로라처럼 우와 야 어떻게 저런 생각을 했지? 야광이 이야.. 디자인 미쳤네 그냥 어? 근데 이런 업데이트를.. 아.. 겨울이긴 하지 아직 이 어. 자식아 <웃음>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자식아 리드샷이야 이게 바로 알겠어? 이 자식아 이 자식아 이 녀석아 아 너무 예쁘네. 네. 와 미쳤다. 와 미쳤다. 진짜 미쳤다. 와. 그돼요아 음악 미쳤네 그냥. 아니 이 게임회사는 음악을 내려고 게임을 만드나 봐 분명히 들어오자마자 근처에 맵 여는 거 있을 텐데 그렇게 어렵게 숨겨져 있지 않을 텐데 야 이게 또 이상한 게 추가됐네 또 자원이 너 뭐야 세이버 세이버다 천둥닭 처리가. 세이버 라젠카 세이버가 고기만 먹네. 아 이거 식성 변경해 드어야겠네이 친구. 어 저기 있다. 저거 맵이잖아.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